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투스의 콩콩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거래소 가입 그리고 어, 계좌 연동 어, 그리고 비트코인 구매하는 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샀으면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을 파는 방법과 어, 거기에 이제 연계된 어떤 어, 투자 방법된 투자와 관련된 어, 그런 배경지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어쨌든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이제 변동성 네, 위, 위아래로 이제 움직인다는 말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계속해서 이 상승을 위해서 들고 있을 것인가 어, 아니면 은뭐 이익을 위해서 팔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은뭐 아래로 갔을 때그 어, 손실에 대비해서 팔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쉽습니다 방법은 쉬운데 파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파는 방법 보겠습니다 저번에 사는 방법과 똑같이 거래소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거래소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보면 은 어, 저번에는 매수, 사는 화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파는 거기 때문에 매도 화면으로 갑니다 네, 매도 네, 그리고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한 번에 팔고 싶다 그럼뭐 100% 아니면 절반만 팔고 싶다 50% 이런 식으로 어, 비율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1비트코인 있는데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 팔고 싶다 그러면 주문 수량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1비트코인 중에서 100만원어치만 팔고 싶다 그러면 주문 총액의 원화 기준으로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 58,800원의 비트코인이 있어요. 58,800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있고, 개수 기준으로는 0.00299개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저는 3만원어치의 비트코인만 팔아볼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계산이 돼서 어, 바로 입력이 되고요. 어, 지난 시간에는 매수할 때 시장가로 그냥 현재 가격으로 바로 매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지정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익혀보겠습니다. 자지정가와시장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호가창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은 어, 해당 가격별로 이렇게 어, 쭉 칸이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게 호가고요 그 호가창들에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걸려있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위에 있는 매도 호가에 있는 매물을 그냥 네, 바로 즉시 사버리는 거고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호가에다가 걸어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네, 차이가 있고요. 아, 매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빨리빨리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정가보다는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긴 어,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매도 또한 시장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장가 매도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어, 비트코인의 개수 기준으로 매도를 한번 네, 해볼게요. 점... 자 어, 매도할 때는 시장가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에서 비트코인 개수 또는 어, 비중 어,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팔 때는 네, 매도 버튼 누르시면 바로 어, 팔리게 되고 여기 보시면 어, 현재 비트코인이 어, 29,000원어치 그리고 현금이 29,000원어치 아까 50%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절반을, 어, 절반으로 나눠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파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팔아야 하는 시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위로 갔을 때 이제 이익실에 대한 그 내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한 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해가 났을 때 손절을 하기 위한 판매가 될 수도 있는데 매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트코인 파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초심자들을 위한 튜토리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